지금 이제 제가 세수를 막 하고 왔고요 제가 오늘부터 이 리턴 72 크림을 한번 발라보려고 하는데 어 이게 이렇게 피부에 맞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띄어서 오늘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72시간마다 한번씩 발라라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듬뿍 한번 발라볼게요 어, 눈 주위에는 바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리톤 72 크림을 발랐고 이제 72시간 후에 다시 또 바를 건데 어, 지금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보고 제 피부에 맞는지 트러블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좀본 다음에 제가 이게 본 크림을 이제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 후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리톤 72 샘플 테스트 결과, 어 제가 바른 지 72시간이 됐는데, 아무 얼굴에 이상 반응이 없어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본품을 이제 바르기 시작할 거예요. 좀 이렇게 전번에도 이렇게 바를 때 약간 따가운 느낌? 살짝? 음 오늘도 그러네요. 약간 살짝 따끔한 그런 느낌이 저의 변화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제가 이제 탈모 예방을 위해서 어, 이 두피에다가 이걸 한번 발라볼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무 신경 안 쓰는 것보다 이렇게 탈모 관리를 조금 해주면 이거는 라인에다가 제가 머리 요런 라인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요거는 헤어라인에다 발라주고 요 라피나 토닉은 제가 이렇게 가르마 있는데 요 부분에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뿌릴게요 스프레이처럼 돼서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라피나 토닉하고 라피나 12는 매일매일 제가 이제 저녁마다 뿌리고 바르고 할게요. 한번 변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쪽 가름만 쪽으로 제가 이거를 분사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조금 약간 또 이렇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될수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제가 두 번씩 지금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요거를 지금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바르는 날이고요 제가 지금 세수를 하고 와서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스트할 때보다는 조금 좀 낫지만 아직도 이렇게 바르면서 약간 좀 따갑다고 할까? 저는 지금 아직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 지금 바르고 나면 약간 이렇게 좀 여기 빨개졌어요. 네 번째 바르는 날이고요. 조금 아직도 조금 화끈거려요. 이렇게 딱 바르면 약간 쓰라렸고 빨개지네. 안 쓰라렸고, 좀 빨개져요. 다섯 번째 바르는 날이에요. 이런 부분에 약간 잔머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음, 살짝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 저는 비비크림만 바르는데, 비비크림을 조금만 발라도 얼굴이 조금 화색이 돈다 그럴까? 그러니까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아요. 어, 여게 잔머리 보이시죠? 이 잔머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잔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서 제가 이렇게 약간 M자 머리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잔,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 잔 머리가 이렇게 나니까 머리 이마를 이렇게 까도 그렇게 많이 이마가 넓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지금 한한달 동안 제가 이렇게 한달 동안 쓴 후기를 한번 제가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상 먹뿌리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